장사할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좀 틀려졌어요 경험을 하지 않아도 경험을 할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생겼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SNS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저 같은 사람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장사하기 전에 공부해서 실패하지 않게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 저는 한 26년 장사를 했는데 처음 장사할 때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알고 하고 싶은데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려고만 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끗 차이 한끗 차이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고자만 하면은 쉽게 장사 경험을 접하고 그 이후에 장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망하지 않고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노력만 하면 대체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예전만 해도 700만이었어요. 자영업자가 지금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거저먹으려고 지금 들어오는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 그리고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배우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메뉴 구성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뭐 저는 솔루션 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루션 하나 딱 던져주고 장사 성공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방송에서 나와서 솔루션으로 뭐 메뉴를 구성해주고 뭐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장사는 수백 가지의 노하우들이 합쳐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거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 장사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시는 분한테 저는 제 노하우를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분 중에 한분저 혹시 항소고집 사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응.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신가동 항소고집 예. 대표 이아빈입니다 사장님이 제가 이제 솔직히 와이프랑 이제 그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저희 가게 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뵙고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게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 영업 시간 지금 항소고집 사장님을 제가 모신 거는 영업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업시간 자체도 경험이 없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메뉴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오픈을 했는데 시행착오를 어 손님이 없을 때 오픈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시행착오인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겪고 계을때 저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그 바꾼, 바꾸고 나서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전에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영업시간은 이제 점심까지 팔았었습니다. 뭐 11시 반부터 뭐 3시까지 하고 그 얘기 딱 2시간 정도 받고 이제 밤 11시까지 상사를 했는데 제품을 이제 들이 오기 전에 한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8시 아침 8시, 빨리만 7시 나와서 모든 걸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하루 시간에 시간을 따져보면 은 14시간, 15시간 포장이 그렇게 조금 또그렇게또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배웠고 또 팀이 매체 나오니까 아 이렇게 고생을 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단점이 제가 또 지쳐가요 하루 가족부터 지쳐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는뭐재미도못 느끼겠고 그런 와중에 제가 조금 국민과번뇌에 뭐, 빠졌을 때 대표님을 제가 무턱대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간절한 마음이 통하는는지 대표님 네. 그 와주셔서, 오자마자 또 바로 그거를 이제 컨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되게 정신당사를 아예 안 하고, 저녁당사만. 그래서 지금은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 아, 정신 매출을 하지 않고, 저녁장사만으로 유지를 할수 있을까, 월세를 낼수 있을까, 더 인건비나 뭐 재료비를 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의 결과는 오히려 더 근무 시간이로 변축되고 다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보기만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매출액이 풀로가득 어,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대표님 한테 효율성을 좀 많이 넣어적 강조해서 전문성이랑 효율성, 그게 참 맞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대표님 한테 감사드립니다. 음. <웃음> <웃음> 자. 자. 상소고집 사장님한테 제가 느낀 거는 본인이 일단 먼저 노력을 하세요. 제가 수시로 가서 이거는 잘못됐다, 요거 이거 바꾸셔야 된다 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 바로 바뀌어 있어요. 한번 또 느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엔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러 갔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이틀, 삼일 정도 고기가 떨어져서 장사를 솔드화 시켰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이 여기 콘서트 와서 꼭 진짜 오신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표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은 을 보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주식 다음날 바로바로 바꾸거든요.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느낀 게 내가 행동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해요. 평생. 제가 얘기를 듣고 바뀌면 제 인생이 바뀌다요 앞으로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영업시간, 영업시간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그만 가게라도 기업 하나 운영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게 조그만 거 하는데 뭐 내가 충분히 할수 있지. 야나 혼자서도 해. 돈 들여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조그만 가게도 큰 가게하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인력 관리해야 되고 매출 관리해야 되고 매입 관리해야 되고 세무 관리해야 되고 조그만 가게도 큰 가게하고 똑같이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성공시키는 사장님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디자인도 본인이 해야 되고 세무처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회계관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거 할지 모르면 다 맡겨야 되는데 맡겨서 언제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조그만 가게도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게 하나 성공시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접근을 쉽게 쉽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쉽게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쉽게 접근 안 하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하시면은 보일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자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 제가 판단했을 때 20대 제가 20대 장사를 할 때는 야 멋져 보여야지 인테리어 건사하게 해놓고 나 여기 사장이야 멋져 보여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그 생각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하면 성공해 이러고 쫓아드는게 뛰어드는 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자 이제 부모님들이 되시죠 애들이 장사할 거라고 얘기하면 은 절대 어릴 때는 장사시키면 안 됩니다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랬을 때 장사시켜야지 덜 까먹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경험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통해서 충분히 지금 하실 수 있다 그 인지에 넣으시고 많이 찾아보세요 관심을 가지면 은 보이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됐을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쉽게 접근만 안 하시면